안녕하세요 박주인입니다. 우리 은평에도 조금씩 가을이 찾아오고 있네요. 바람이 살짝 선선해진 것이 지금 딱 물광천 걷기 좋은 날씨입니다. 물론한 더위 덕에 9월에는 은평에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9월에도 더 좋은 은평을 위해 다양한 분들과 만나 많은 고민을 나눴습니다. 9월 한달 동안 저희은평 활동 함께 보실까요? 아, 그리고 새로운 의정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은평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업들의 성과와 진행 상황 등을 앞장에 담았고요. 뒷장에는 은평과 국회에서 활동했던 모습을 꽉꽉 담았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을날 보내세요.